고향 외에도 소건 중탕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? 가장 잘 알려진 의서인 동의보감에서는 허로로 뱃속이 당기고 아프며 몽설하고 사지가 저리고 아프며 손발바닥에 번열이 나고 목구멍과 입이 마르는 것을 치료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임상적으로는 배앓이를 자주 하는 아이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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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성장인자를 자극해주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백초한방